이렇게 네. 홍원이 홍언니 TV 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는 곳, 어, 새롭게 제가 터전을 잡았습니다. 제가 레슨을 하는 곳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 그곳이 어디냐 바디스타라는 이 강북 쪽에서 엄청나게 이제 그 체인점도 많고 그 헬창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헬스 기구가 엄청 많은 바디스타 그곳인데 바디스타 대표가 제 동문이에요 그냥 지인이 죠 지인 지인인데 좋은 환경에 이 센터를 만들었고 저 또한 제 회원님들 좋은 곳에서 운동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저도 이곳에 합류했습니다. 근데 엄청난 이 시설을 자랑하는 이 바디스타 반포점은 아, 말도 안 되는 고속 터미널 1층에서 1층. 말이 안되죠 한국에서는 말이 안 돼. 외국에서는 1층에 이런 막 짐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상상을 할수가 없죠. 저도 센터를 해 봤지만 일단 월세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 못 하지만 그것도 강남 고속터미널 1층에 초, 초, 초! 초역세권! 나와서 걸어서 5초? 아, 5초 정도 가겠다한 10초?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초역사권에 위치한 바디스타 반포점. 제가 실제로 한번 몇 초가 걸리고 몇 걸음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출는자 신세계백화점하고 고속터미널 중간에 있는 이번 출구에 자 여기서 한번 출발 해볼게요 자 진짜 몇 걸음인지 자, 자 지금 서른 걸음이에요 서른 걸음인데 자 이곳이 지금 보이나야 안쪽에 런닝머신이 이쪽이 바디스타 아 1층에 외국 느낌에 외국 느낌 우리 나나 이런 데 없습니다 80걸음 아 근데 잠깐 80걸음 30걸음 플러스에서 80% 그러면 헷갈리네 이거는 이제 피디님이 하나씩 다주실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어, 시간으로는 제가 봤을 때한 20초 됐나 3 0초안걸린것 같아요 아무튼 초초초 초, 초 역세권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가보시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또 이렇게 아, 운동 끝나고 먹을 수 있는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 이렇게 먹을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판기로 아, 아주 상쾌한 잔디밭이 깔려있고 인조단디진짜아 보시면은 이 바디스타 반포점은 테크노짐이라는 그 이태리 명품이에요 전세계적으로 어... 되게 유명하고 오상급호텔에 들어가 있는 테크노짐이라는 이 명품 브랜드가 깔려있습니다 100%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홍언니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테크노짐이 가장 많이 비치되어있는 체육관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다가 아니다 우리 체육관이 더 많다 댓글 달아주세요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요게 요게 아주 아주 요게 특이하죠 요게 이제 스피닝을 할수 있는 사이클인데 어 실제로 이게 스피닝 선수들이 실제 사이클 타는 거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또, 아, 이렇게, 런닝머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산해서할때 런닝머신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런닝머신이 쭉, 끝이 안 보이죠? 자, 이게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앞으로 한 10대 이상은, 10대가 한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훨씬 더, 어, 붐비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가보시죠. 제현원님이세요제현원님 아까 오전에 운동을 하고 회원님 유산소에 계시는데, 열심히 음. 하고 어, 계신가요? 네, 지금 시죠 시간이 별로 안된것 같은데? <웃음> 아, 11분밖에 안 됐네. 오늘 파이클 탔어요. 아, 네. 탔어요? 네. 아, 제가 오늘 여기 소개를 하는데, 저좀 서포터 좀, 서포트 좀 네. 해주세요. 괜찮아요? 서포터 하면 뭐, 어, 스쿼트, 다음 수업 때 스쿼트 네. 5세트 추가? <웃음> <웃음> 런지 5세트 추가? <웃음> <웃음> <웃음> 아 진짜 알겠습니다. 아 요거 왜냐면어 기구 사용하는데 네. 이, 이 산적 같은 제가 있는 것보다 회원님이 딱 이렇게 타보면은 기구도 살고 훨씬 더 사람들이 네. 좋아할 것 같아요 제 구독자분들이 99%가 남자예요 아.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별빛이 내린다 그 어.. 런닝머신은 인클라인만 되는데 n 티클라인이 돼요 뒤에가 들려버려그 디클라인도 되는 기계예요 자, 이렇다고 저 여기 뭐 테크노지에서 뭐 받는 거 없습니다. 요즘 뭐 그런 거 많은데 저는 그냥 제가 일하는 곳에 좋은 장비가 있어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소개를 할 뿐. No. 자, 요거는 어, 좋은 거니까 한번 타 봐야 돼. 아, 유튜브도 되나 보다. 네. 어, 화면을 터치하고 이게 또 외국인 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멀티로 이렇게 네트워크 돼 가지고 되는 걸로 알아요. 저도 아직 안해 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죽 운동을 하니까 좀 올려야죠. 그리고 요거는 자. 인클라인. 이거뭐다 있는 거니까. 자, 디클라인 한번 해 볼까요? 디클라인이 상밖에안 되네요. 이게 반에 아쉽네. 자, 이 클라인 경사가 이십오 도까지 했요 이십오 도+ 이십오 도에 경사가 생기는데 이십오 도면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렇게 저한뭐한 삼십 분만 타도 땀 장난 아니죠 그냥 어, 어 이렇게 내려가면 더 어, 올라가네 아 리얼하게 한번 너무 쎄요. 또 별빛이 내린다. 아.. 지금 한 2분 탔는데 어, 힘들죠? 땀이.. 어.. 지금 장난에요 다이어트들이 좋아하는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 오르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땅이 진짜 많이 흘러요 예전 20대 바디빌더 때 저도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런닝머신 많이 해요 제가 막 그렇게까지 심하게 뺄건 없어가지고 좀더 쉬운 좀더 저는 쉬운 유산소를 하고 있습니다 형언니는 이제 40대니까 관절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하면 보통 몇분 타요? 저 1시간이요 한 한시간 네. 약하게 하나 보네 아니에요 어. 이거 한 4도 하나 보네? 아니에요 한 7? 7? 25? 30? 30? 3까지 30까지 계단에서 러닝머신을 하고 계시는 회원님 계단에서 러닝머신을 하고 계시는 이거는 진짜 자칫 잘못하다가 어. 자이살만 하다가 체지방이 많이 빠질 것같요아 근데 네. 신뢰도 좋아질 것 같고 몸짱이 될것 같고 지금 거의 손으로 어. 매달리고 있는 느낌인데요? 어, 그러면 이제 어깨 근육이 상체 근육이 좋아지고 있는아 그렇지 분정 <목소리> 여러분들 이렇게 운동하실 때 장난치면 안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저도 제가 운동을 하면서 두번 봤어요 두번두번 두번 봤는데 어 거의 저는 요즘에는 거의 본 적이 없고 이 상체로, 상체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하체로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상체로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은근히 힘들어요, 은근히. 진짜 되게 힘들어요. 상체. 어, 상체 뺄, 뺄, 뺄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오십견 있는 분들. 맞아. 좋죠. 근데 거기서 뭐가 좋냐? 내가 한쪽은 안 좋고 한쪽은 좋아. 한쪽이 어깨가 안 좋아. 무릎도 안 좋아. 그럼 할게 없잖아. 그럴 땐짝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얘는 안 움직여 아... 얘만 움직여 얘만 그럼 나는 지금 왼쪽 상체, 왼쪽 어깨, 왼쪽 팔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활로 잘 네. 활용해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이거 은근 힘들어 오래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상체 지방이 많다 어깨 팔 지방이 많다 이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유산소 기구가 1층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게 어 골라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번에 웨이트 기구가 있는 2층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는 이제 2층에 가는 길입니다 2층에 자 2층을 올라가다 보면은 와어 이렇게 훌륭한 트레이너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트레이너도 쫙 그렇게 막 빛이 나지 않아요? 빛이? 막 누가 한 명이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빛 나는 네. 통진형 트레이너 아 훌륭하네요 네. 시간대 자율 조정 예약만 가능 아, 예약받는 남자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해차양들이 좋아하는 테크노짐이 있는 2층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어, 테크노짐의 기구가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블록으로 되어 있는 머신이 있고 그다음에 원판을 끼는 행머 스타일이라고 하는 퓨리 스트렉스라는 운동 기구입니다 그렇지 그럼 뭐좀 다른 게 있어요? 많이 네, 운동하는데? 확실 이게 쫀쫀하게 잡아주고 물 쫀쫀하게 잡아줘? 얘가 헐렁거리는 쫀쫀하게 잡아주는 레깅스 아니야? 그렇지 않네? 쫀쫀한 레깅스도 같이 입으시고 운동을 해주시면 두 배가 됩니다. 자, 여기 오시면 이렇게 노랗게, 노랗게 있는, 노란 색상에 들어가 있는, 스트렝스라는 퓨리 스트렝스라는테크로짐의 크리스텐스 라인이에요. 여기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 레그 익스텐션은, 이거 진짜로, 제가 여태까지 한 27년 운동하면서, 어, 레그 익스텐션 얼마나 많은 회사권 써봤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1 2등이 얘가 1,2등!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와서 이 운동을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의 그 레그 스테이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진짜 이건 진짜 제가!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쭉 들어서 올라가면 끝에서 지어자는 느낌이 좀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을 때 내가 일부러 더힘 주는 건 맞는데 올라왔을 때그 집중도가 엄청나게 이 집중 가운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아파요, 아, 불타요 그렇죠? 아, 아, 네 근데 너무 힘든다는 단점이 있네요 <웃음> 힘들지 항상 얘기하자요 힘들어야 운동이 있 제가 옛날에 한창 선수 때2 0 k g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데 딱 올려서 한 번에 끌 그. 아, 진짜 이거 이거 아 이거 되게 이거 좀 있는 건데. 말이야. 어, 이거 데거이는말 이거 이래이렇 이거 선을이렇게하잖아이이렇게한번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한번 이거 게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은 이거 이거 같아 이거 이거 이거 이 저기 보시면 자 파워렉이 네개나 있어요 개나 보통 센터에 가면은 한개두개 경쟁이잖아 맞아요 들어가서 저기 내가 해야 되는데 막 내가 해야 되는데 막 이러는데 여기는 네개나 있어요 개 걱정 안하셔도 돼요 내가 있으니까 널널하게 아, 자리 싸움 안 하고 눈치 싸움 안 하고 아, 저 사람 언제 음. 나와 <놀람> 언제 나와 <놀람> 뭔지 <알죠? 놀람> 여러분들 다 공감할 거예요 어? 눈치 보고 있다가 젤싸개가 갖고 물탕 갖다 놓고다가 아직 걱정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바디스타 반포점에서 시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체험을 한번 하시고 기부도 시설도 하셔서 아 이런 체험관이 있는지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시면 많은 선수들 황철순 선수, 나바이 김강민 선수 등 많은 선수들이 트레이닝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한번 보시고 사인 요청 사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같이 해주신 이사에서다 갑자기 같이 해주신 우리 혜연이 안녕하세요 여기 어, 어, 스타의 장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호박디를 어? 만나볼 수 있다는 <웃음> 전 최고의 장점인데? 최고의 아, 장 저도 저도 볼수 있습니다. 저는 트레이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요청하면 즐겁게 사진을 찍겠습니다. 지금까지 흥원이었습니다 음, 안녕. 감사합니다.